네? 안녕하세요? 아 저거 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른자 씨가 나왔군요. 오늘은 뭐 만들 것 같아요? 아무튼 해보고 만들예요 근데 아무튼 재료를 준비하였어요, 미리. 이건 빵이고요. 양파. 치즈 이리고기에요 저번에 굽던 고기 그리고 토마토랑 상추 있어요 그리고 선인장도 넣어줄 거예요 맛있게 그리고는 특별하게 노른자 햄버거를 준비해봤어요 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빵을 듭시다 기다리세요 s 리나 o t h a n finally, sir. Woman's Olega. I'm not 잘 canoe, girl. You're a s o 기 o 이렇게 올리고, 또 고기? 또 고기? 응, 또 고기. 됐, 됐, 됐. 아, 잠깐만. 아이고, 거기가 너무 크다. 자 대충 고기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릴까요? 눈에 또있으시지마이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 또 올릴 거. 상추? 상추 많이 올릴까요? <웃음> 추가 참 박스 같지만 괜찮아요. 자 그리고 또 뭐를 넣까요 토마토요? 잠깐만요. 이거를 좀 많이 넣읍시다. 저요? 거기 계시지 주세요 짠세 개만 올려줍시다 잠깐만요 연기가 좀 나지만 괜찮아요. 네 겁나 걸리네요. 하나 올려줍시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연기 나거든요 지금? 네 그냥 합시다 진해자 그리고 양파 올릴까요? 음. 양파 올릴까요? 양파 올려요? <웃음> 그냥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걸꺼야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야, 저 상처를 어떻게 해야겠다. 저님책아아네저 채... 아. 아, 네. 상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붕붕 띄어 놓을게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아무튼 양파를 올리겠습니다 이거 누구로 올려야 맛있죠 고동시키니까 얘네들이 난리가 나서 고동을 시킬게요. 이따 용접시킬게요. 자 이, 일단 용접을 중간에 해봅시다. 붙여줍시요 양파랑 자, 아무튼 다시 올려줍시다. 치즈 넣을까요? 치즈? 오케이. 난 모짜렐라랑 이거 좀 돌려서 약간 난타 치는 소리가 나는데요? 괜찮아요. 아이고, 됐 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이제 노른자 올려 볼까요? 검은, 검은, 검은, 자. 자노른자가 되었고 짠아 해보가 다 만들었어 올라오고 싶으면 말하세요 <웃음> 괜찮으세요? 위에 버거는 위에 빵은 안 고정시킬게요. 자, 위에 뚜껑도 없, 고정시킬게요. 나중에 없으면 되니까. 자, 끝. 괜찮으시면 소리내주세요. <웃음> 괜찮으세요? 깐 거부한 성 일어나셨던 오후 그래 많이 걸려요 이제 좀자 <웃음> 해보고 보여드리고 없앨게요 얘는 저희가 죽어야지 자잘 보셨으니까 이제 없앨게요 <웃음> 다 없애버려 어휴 살았다 와 어휴 죄송합니다 이번에 렉이 많이 걸리네요 어우 죽겠다 어떠셨어요? 음, 먹어보지 못해서 아쉽네요 네 이거 들지도 못해요 렉 걸려요 음. 자 그리고 저기 는 손님이랑 먹읍시다 오 왜이래?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아이고 먹고 싶으셨나봐요 응 왜이래? <웃음> 먹고 싶으셨나봐 야 어디가? 날라가는데? 니 네, 왜이러니? 자 아무튼 이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저는 용접 처음 알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와? 어쨌든 빨리 오세요. 나 썸네일 찍어야 돼. 오케이. 기대가 된다. 이 손님 앞에서 할 때가 게요아무도으니까 여기 옆에 이렇게 섭시다 이렇게. 양옆에오 응. k a 이 o 응. <웃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응. 제 a 좀 제대로 세워 주실래요? 제가 여기 살게요. 옆에서 샘좀 뒤로 가봐요. 다 코드네스 옆으로. 네, 찍습니다. 했어요. 네. 아이고뭐백글